그럼 여기 한 언제까지 있을 거야? 음.. 님 언제까지 있고 싶은데? 몰라. 한 시쯤 자야겠다, 오늘 빨리. 오늘도 빨리 잔. 어제, 야, 어제 빨리 잔 대놓고 2 시에 잤다 유튜브에서. 야이. 유튜브를 했다고? 응. 음. 영상 편집했음? 아.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댓글도 달아주고. 뭘 봤는데? 내 요새 스팀에서도 뭐 다른 것들 막 진출 걸고 그런다 해, 다른 사람들 친구가 벌써 47명인데 <웃음> 어. 그래가지고 스팀에서마저 당신의 인싸입니다 실친은 몇 명이더라? 아 실친, 실친이 실친 40명이다 면3 0 <웃음> 40그 정도? 좀 만나서 이야기해 본 분도 있고 어? 하나 더 있다 미네랄. 이 봅시다. 포장을 합시다. 똑바로 붙은 거 맞니? 오케이. 포장. 아. 아, 왠지 정신이 없다. 왜? 지금 몇 어. 바이트 모았냐? 2758인데 <웃음> <생각보다> <웃음> 금방, 빨리 모인다. 금방 빨리 모인다 했다 이거야 천 벌써 다 모았어 아, 금방 아 근데 텅스텐하고 그런 건 많은데 아이언은 잘안모인다 석영도 석용, 아, 저 겨우 발견한 거고 이게 잘안 보이네 생각보다 그 아연이 안 나온다 이, 있는 게 맞는지 의심된다 아마 아연이 저 실버 그러니까 지구에 있을 걸 그거는 내격상으로 아, 우주선에서 찾았다 어, 여기서 텅스텐이랑 그, 런 것만 좀 많이, 석영 같은 것만 많이 나가지고. 네, 석영을 지구에서 본 적이 없다. 왠지 몰라도. <웃음> 그렇네. 오히려 지구에서 흔해할 놈을 못 받았네. 그래. 일단, 들고 온 거. 이거 연구. 어, 연구 두 개가. 하고, 혹시 몰라서, 경도고 통도 다 채웠다 빈통 있습니까? 네 여기 있습니다 꼽아주세요 통을 일부러 총에다 꼽아야겠다 이통 네, 지금 몇 개지? 세개 잠깐만 통을 하나더 만들어야 한다 그럼 네. 통이 짝수가 안 된다 지금 나도 그렇고 아 그러면 야 드릴 만들 수 있나? 아니 2500까지 모여야 한다 뭐, 모인지 오래됐는데 2758이다 어봐 <웃음> 금방 모은다 했다 이가1400 모으고 왔다 잠만 보자 어 진짜네 2700 2000... 뭔가 되게 만든댔지 드릴이 드릴모드2 타나 턴스텐 음. 그리고 타나 턴스텐을 주워서 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 오케이. 보십시오 자, 어니 중간에 꽂았다 그거 드릴 쪽에 달면 돼. 그래? 드릴 위나 아래나 뭐그 기계에 달면 된 거네. 오케이. 달렸나? 안 달렸는데. 야 떨어진다. 어 뭐야? 야내 가방에다 꽂아 잡을 수 있나? 오케이 나한테 꽂혔는데? 자 어. 줬다 이거 그냥 위에다 꽂아도 되나? 어그 드릴 위나 옆이나 달면 된다 떠다도 되겠지. 한번더 갔다 올게 이번엔 그냥 통 채우는 거를 기준으로 해라 오케이. 통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그만큼 자원이 풍족하다 아 근데 좀더 깊이 들어간 거 있는데 혹시 달에서 유일히 구할 수 있는 거뭐 그런 건 없나? 유일히 구할 수 있는 거? 어, 텅스텐 말고 그래봐야 대기자원 정도인데. 대기자원. 어. 아. 일단 요 시설들을 좀 위치를 좀 바꿔가지고 <웃음> 이것저것 만들어야 한다. 용광로 만들어야. 용광로가 레진 혼합물이니. 오 확실히 개빠르다 이제 캐논 누가. 음 훨빠르다 그리고 돌도 이제 금방금방 깨질 거. 다 부순다 그냥지. <웃음> 음 그거 이그래에도 모두 투다 모두 원도 아니고. 음. 그래서 잘 부수는 거. 사기다. 혼합물 테스트 1 고납물 하나 완성 여기서 깜빡하고 안 두고 간얘네들도좀 두고 하자뭐 어,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는 잃어버렸다 잃어버린다 잃어버렸다 야 분명 한놈더 있었는데 이제 일단 텅스텐만 드릴 게 많다 원래 좀 그럼 대기자원도 구한다고 와백사 나준다. 미네랄 한번 눌렀는데 진짜 잘 보여. 새로운 빨라면또 연구 포인트가 잔뜩 필요. 연구 포인트? 야이 미네랄 한번 클릭했는데 방금 백사 나줬는데. 허허 대단하다. 여기 진짜 잘몰린다 이거 어? 에, 엑소 다이나믹 연구자원 필요하나? 어 2칸짜리가 아, 어큰거좀 큰데? 월, 원래 크지 않나? 어 커다란 거는 매우 필요하다 그런 거는 대형인지 뭔지 볼게 몰라 일단 아이 다이아몬드도 있나보네 다이아가 왜 여기 있니응 음, 다이아몬드 있던데 드릴삼 아 그거 아마 그건 합성함 나올걸? 음. 어 뭐야 여긴 이쪽은 산소가 끊겨있네 태도가 저기까지 연결이 안 돼있어 내가 중간에 수고를 많이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아 그러고니 보 열심히 수고했었지 응. 응. 철만강중석 밖에 들고 올게 없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<웃음> 일단 그놈이라서 많이 들고 올게 탄소 같은 건 없나 요 여기? 탄소는 유기물 구워서 나오는 거다 맞지? 아 그래? 아, 맞네. 어. 생각해보니까 그렇다. 유기물을 활활 태워버리면 나오는 놈. 그래도. 그리고... 유기물 있긴 있다. 그 유기물을 이제 태울 준비가 됐다. 와, 뛰는다니까 너무 빠른데. 뭐야. 작동안하네 왜야 작동시키기에는 전기가 너무 부족해? 작동하네 이거? 그럼 <웃음> 집도 안나네 작은 파워 제너레이터로 음. 아일 났네 이러면 저 발전기에서 전기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안 전기 나.. 어? 야 전기 나갔다 어 전기 나갔다 지금 전체적으로 너 어떡하냐? 그냥 올라온다 어, 전기 들어왔다 들어왔다 전기 어, 지금 태양광이 재공 재봉, 재공급돼서 가지고 그런 거 같아. 야, 네가 전기 써 가지고 지금 용광로가 안 돌아간다. 아, 그렇네. 네가 배터리 전... 충전해가 계속 안 돌아간다. 아, 그 발전등 때문인가? 그것도 꺼지던데. V 누르고 갈까? 야 이제 곧 저걸 켜도 상관없다. 이미 켜져 있다. 어 지금 전기가 그나마 돌아오고 있거든. 그런데 해가 다시 졌다. 씨발. 끊기겠네. 또 꺼졌다. 다행히도 끊긴 직후에 돌아왔다. 탄소가 왔다. 자 이제 이걸로 유기물을 잠든 만들어야 돼. 여기 있는 나쁜 식물들을 다 제거해야겠다. 아, 진짜 중년 제네레이터 아슬아슬하다. 너무. No. 이건 별거 별거 다 있겠네. 막 수운도 있고 그러겠네. 그런 건 없다, 아쉽게도. 수운이 없다니. 아.. 초고열 용광로를 돌릴 준비가 되었어 누가 우리 집 앞에 쐈어겠지 아 난.. 내 비용... 용광로가 후끈다올랐다고아 저번 애들이랑 데스매치 하는데 내 바스티온 했단 말이야 어.. 근데 왠지 몰라도 애들이 바스티온 궁극기를 만초로 해놔 가지고 <웃음> 탱크가 안 끝나는 거야 <웃음> 강제 <강지. 웃음> 사실상 강제 전차가 죽기 전까지 안 끝나더라 막. 와 사기다 사기 사악한 거 무슨 저기... 네가 일부러 그렇게 만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거아이 아, 나는 나는 방 들어가기만 들어간다 방판이가 잘못한 거다 그건 십사기 돼버렸네 어쩌다가 그, 내가, 궁극기 있을 때마다 애들이 하던 일다 철수하고. 다내 빼야지. 날 지켜야 된다. 삐삐삐삐삐 하면, 하면, 야, 탱, 전차 준비됐다면서 애들 다어 뛰어와가지고. <웃음> 전... 삐삐삐삐 그, 토르비온이 쓰기 편해졌더라, 업데이트 돼서. 음, 쓰긴 편해졌다 응. 좀 바뀌면서 아 정말 좋던데 이제 잘만 박으면 애들 다 죽더라 그럼 원래 그랬고 아 여기 길이 약간 좀 마음에 안 든다. 전기 엄청 씁니다 산소 연결 끊어버려야겠다 전기를 <웃음> 아낄 줄 알아야지 아끼지 못하는 자에게는 산소 없다 락. 산소 비포함이라 들어봤나? 후악 <웃음> 태도 자빠져, 자빠질 뻔했다 자빠졌긴 한데 강제로, 강제로 산소 끊겼다 <웃음> 태도 자빠지면 산소 끊기지 않나? 아 근데 잘 누워있다 아 가끔씩 자리 잘 잡은.. 자리 잘 잡은 채로 넘어지는 놈이 니까 음. 그런 식으로 음, 통몇개찾냐 어? 조금만 더 하면 완성이네 잘 가라 석주 훨씬 주기가 빠르니까 잘 가라 석주 다 넘어져 버려 어다 찼다 뭐, 가 새로 생겼네. 조그만 잉어가 생겼다. 생겼다. 어, 석탄, 탄소 덩어리다. 이 탄소가 있어야 우리는 발전기로 돌릴 수 있다. <웃음> 석탄이다. 공작석이야? 철망강금석이야? 이거, 이이이 설마는 중석만 드릴 게 많죠? 저기 이제야 통을 자꾸 니한테 꽂고 있다 내가 곤란합니다 형이 <웃음> 대신 빈통을 드리겠습니다 꼽아 아, 됐다 네개입 벌려 빈통 들어간다 또 있나? 아니 야그 빈통 통이 지금 니가 총몇개 있지? 빈통 빼고 다찬 통만? 방금 내가 다섯 개 줬다 다섯 개 줬다고? 응아 어. 맞네 개수 맞다 그래 다섯 통 줬어 위에 탐사해봐도 되나? 뭐가 있을라나어뭐 어? 태도 태도 있으면 그래야 된다 일단은 얘도 이제 빼놓고 매진을좀더 주워가지고 돌리고 저장소를 추가 생성 아 테드 좀 필요한데 위에 돌아다니려면 그리고 대형 플랫폼 생성 이태 가서 그거 들고 올까? 호남물 들고 올까? 어 지금은 호남물 좀 필요하다 호남물을 그냥 캐오 게임이 돼서 어 우와 떨어져서 죽을뻔 했다 다행히 다리만 거기 테 있나? 어? 테더 있나 거기? 내가 엄청 많이 연결해놨다 오면 놀랍다 뭐, 뭐 그거 잘 보면 구덩이 있다 구동밑에 태도가 연결돼 있어돼 있네 엄청 많이 연결되어 있고. 오. <웃음> 리고 지구에 있는 동물보다 접근성이 좋다. 기로 가면 혼합물이 굉장히 많지. 약 꺼져 혼합물. 테가 테더가 정말 많이 연결돼 있다. 방금 순간 아마 또 전기가 끊겼을 거다. 음. 응. 정확히는 산소가 끊겼을 거다. <웃음> 아 잠깐만 위치 까먹었어. 지금 또 이것저것 재배치하고 있... 또 어? 호남은 내가 왔다? 왔다가 했더가 대기도 수집할 거가 대기는 아직 연구가 부족할 거야 얼마 모아야 되니 잠깐만 지금 우리가 800바이트 있거든. 889 있더라. 음 기후 홍기는 2200이다. 2200. 지금 우리가 이제 연구시설을 정상으 하면 된다. 아, 2200 그러면, 그러면 어느 정도는 또 확보가 될 거니까. 일단 템 정리도 어느정도 되고 하면 다작동시키면 되는데 여긴것 같다 어 그래지 호남물 혼합물. 호남물도 잔뜩 들고 와볼까? 어 호남물은 지금 당장 있으면 좋 상당히 많다 여기 많이 들고 왔다 지금 아직 통을 못 썼거든 템 정리가 덜 돼가지고 레진이 또 부족해 레진도? 레진은 위에 많으니까 위에 가서 캐올게 아니다 저걸로 양산하면 되는데 템종이가덜 돼가지고 정신이 없는 뿐이다 굳이 뭐 가가지고 캐올 필요는 없는데 캐오면 작업이 빨라지는 건. 우야 테드가 공중에 떠있다 헤더가 왜 공중이 동중 떠 있냐? 그러게 나한테 전력이 자꾸 공급되는 것 같지. 지금 열심히 발전기 돌아가고 있거든. 음. 중간 크기 제너레이터가 이래서 좋아. 꽤나 전기를 빡세게 주기 때문에. 어, 다, 다, 다 모았다. 흙도. 중간 크기 제너레이터가 이래서 좋습니다. 그, 그, 아, 저, 저 빨간 작동할 종류... 때 탄소만 쓰는 주제에 전기는 꽤나 빨갛게. 저 빨간 종기도 다 없애야 되는데. 그리고 그, 그 지형 가는 거 모두 그거는 아마 사용하면 전기가 추워 음. 아 그것 때문에 계속 전기가 나고 있으면 그것 때문이다 어 깜짝이야 온전 <웃음> 일단 혼합물 들고 왔다 그리고 세 개는 아 그거 써야겠다 테더 만들어야겠다 패들 왜 묶습니까? 생각해보니 또 템창을 안 돌리고 있었어. 흙 넣어주고. 와.. 통구자다통구자 우리 통 꼽았나? 어.. 지금 오리야 지금.. 저.. 이 자원칸이 몇개 부족해가지고 꽂고 있었는데 봐봐 저 기계 봐봐 옆에 통이 나그러져 있다 어. 이거 하나 너무 많아.. 가가지고 그럼 당분간은 안켜도 되겠네 당분간은 무조건 통 채우려고 아, 지랄 안 해도 된다 이번엔, 이거면은, 통두 개당 한 번씩 돌리거든? 음, 레진 필요하지? 어, 아니, 이젠 필요 없다. 양산 시작하고 있어 양산. 유기물도 뭐 필요 없을 거거든. 어, 그냥 가다가 호남물 찾았다. 뭐? 야, 통두개 비었다. 어나 나와있다 나, 나 나와 있다, 지금 밖에 어 아까 나가는거 봤다 레진이랑 혼합물이 엄청 많은데 여기 음뭐 안캐도 된다 이제 다 양산하면 끝이다 음... 양산이 어느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오 엄청 큰 구덩이 있다 크레이터인가 그냥 그냥 크레이터로 하자. 아니. 야, 거기서 왜 죽어? 응? 죽었다고? 그거 하다가 죽었는데. 아, 나, 나, 그 미끄러져서 식물한테 찔려가지고 했는데, 그거 뭐지? 점프키 눌렀는데, 왜 갑자기 감정 표현해가지고 죽었다. 아, 씨 응, 뭐야. 가끔씩 왜 이렇게 줍니까? 존나 어이가 없다. 어, 가끔씩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. 돈. 뭐, 뭐, 어차피 가는 길은 별로 안 머니까. 가는 길. 작업 등 드릴도 버리고 그 다음에 피해야 될게 1210바이트 한다죠? 그리고 요놈 제거하자 파워스. 뭐가 맞나요, 니? 우리가 점토가 있구나. 음. 알루미늄도 있으니까 거기 점토 몇개 버려 버려 놔져 있는 것도 있을 걸요. 어, 뭐 확인했다. 점토를 몇개 구울 일이 생겼거든. 착륙 패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착륙 지점을 해. 창역 지점으로 삼을 만한 땅을 만들어야 한다. 하는...